아이고, 이 양반 다 들었네, 다 들었어. 놀랐겠다. 아, 누구... 아, 지 환자도 몰라봐. 참, 우리는 환자도 아니지. 이미 끝난 목숨이지. 아, 누, 무슨... 저 환자들이 왜 아직 여기 있어? 평생이 남아돌아? 이번 주 내로 전원시켜. 이미 끝난 환자들 붙잡고 있자고. 살 환자들을 놓쳐? 뭐 얼마나 대단히 좋은 삶이었다고. 저렇게들 붙잡고들 있는지, 갈때 되면 쿨하게들 가는거지. 어! 어! 기억나셨네? 뭐 얼마나 대단히 좋은 삶이었다고 매달려있어? 당신이 우리에 대해 뭘아는데 당신은 뭐 얼마나 대단히 잘난 삶인데? 어! 어! 아휴, 아이, 아이 왜들 그래? 사람 놀래게, 울때를 그냥. 그냥. 아, 누가요? 여기 사람이 어디있습니까? 저기 무서워하지 말고 와서 저 같이 인사들 나눠. 어차피 자주 볼 사람들인데 뭐. 아까 그러니까 인사 대충 한것 같고 깊이 있는 대화나 좀 나눕시다. 야 그동안 많이 참았거든. 좋아. 홀. 쟤뭘라고 어떡하려고 또 저래. 쟤, 뭐야 지금 저, 빙, 빙인가 뭔가, 뭔가 그거 한거죠 어? 그, 런거같은 그러네. 그거 하셨네. 아니, 좀 전에 그간호사 그냥 지나가고, 근데 쟤는 왜, 왜, 왜, 왜, 어? 몰라요, 몰라요. 오, 전화 왔네. 여보세요? 어? 이거. 하. 어. 왜 그랬어? 어떻게 감당하려고? 하긴 뭐, 네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감당하는 거지. 음. 뭐야 이거? 네 인간한테 되는데 우리왜안 돼? 아 사람 차별해? 11일은 1 1일 11일이네 22, 13, 33